독일 지하철에 도전합니다 <웃음> 진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독일에서 <웃음> 지하철 혼자 탔어요 <웃음> 우리는 방금 마트에 가서 콜라를 샀고 피자를 사서 영국 정원에 가서 네, 먹을 겁니다. 음. 여기 막뽀거집도 원래 여기 1호점이었는데 잘 돼가지고 체리 많이 먹어요. 되게 초록초록한 거 구이로 먹까요 응. 구이로 때리시는 거요 응. 엄청 피자 맛집거든요. 원래 오늘 피자 든겨서 만족. 얘 가성비 찍인데 요즘 민회네 피자 십 년을 이하인다고 없어 아, 저 지금 혼자서 돌아다니고 있거든요. 친구가 같이 잠깐 피팅하고 볼일 보 갔고, 저는 지 혼자서 좀 돌아다니다가 이따가 다른 친구들이랑 합류해가지고 그~ 그리를 하러 갈 거예요. 바베큐 는 독일의 세 번째로 큰 도시다고 해서 민헨 이용량 비슷한 건가? 근데 훨씬 훨씬 큰거 같아요 여러분 이상하게 이게 공사들 엄청 많이 하고 있어. 뭐하고 기서 어떻게 s t Post. Post. p 스 포스? Post. Post. p o 이 t Post. Post. Post. Post. Post. p o 그러고 <웃음> <웃음> 그, 빤스폰이라고 누르면 돼. 어, 그거. 반지? 그거 눌러. <웃음>